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원재입니다식사는 하셨나요? 어, 사실 지 지난주부터 이나 예, 씨 활동하는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미션 영상 말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가는 건데 일단은 지난주에 그 루키 캐릭터 인하 씨 성장기라고 해서 삼성 코리아, 예, 삼성전자 공중 유튜브 채널에 예고편이 하나 올라갔고요. 그리고 면접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파이팅! 소식 한가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다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구독 아시나요? 이윤아씨 지금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아씨 2차 모집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이 저희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은하 씨를 하게 되면 크리이터 멘토링 기회랑 다가, 다양한 갤럭시 제품을 지원, 전문 교육 프로그램, 다이아 트이나 구글, 페이스북, 이런 교육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S20, S20 플러스, 혹은 S20 울트라 제품을 사용하시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활동을 조금, 활동이 좀 저조해서 내가 조금 더 올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무조건 1,000명 이상 그리고 S20을 사용하고 있는 유튜버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은 또다시 또 셀프라고 하네요 네, 활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주중 1회 크리에이터 교육 및 행사 참여하고요 그 주별 콘텐츠 제작 미션 수행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올리시면 되고요 교육이나 행사 콘텐츠 미션은 평일에 진행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불 후에 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서류 지원 기간은 3월 25일까지 3월 25일까지 괜찮아요 어, 성함이랑 핸드폰 기종,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은하시 응모 유, 유튜브 URL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해시톡을 이렇게 달, 달고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처럼 그리고 인싸 계정도 있어야 되고 지원 동기 및 활동 목표 간단하게 그리고 채널 운영 및 앞으로 향후 조에 그리고 활동 카테고리, 활동 카테고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신상명 3월 25일까지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3월 27일에 면접 대상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면접 일정은 3월 30일 월요일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월요일날 면접 보고 바로 개별 연락으로 될 겁니다 네, 면접 영상 한번 보시면 면접 영상처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이거 활동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채널에 대한 고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풀어나가 주시고 뭐 예고편 보시면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인 채널이 있었거든요 뭐 저도 믿고 있었어요 이런 그동안 취미로 올리고 싶습니다 취미로 정말 즐기고 있는 것들을다 올렸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같이 잡아주시고 이런 쪽으로 방향 한번 풀어 뭐 가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나왔죠 어차피 먹방가행 아무 그렇게 떠난 거거든요. 채널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괜찮지만, 음, 어떻게 될지 정말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지원하셔서, 네, 좋은 성과 한번더 보약을 할수한번더 이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꼭 많은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저희 2020 유나씨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